이제 시험장에서 폼을 작성할 때데이터에 수정이 필요할 때 어떻게 수정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남촌의 값은 75가 돼야 됩니다. 근데 76으로 잘못 입력된 걸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창을 닫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1을 열어주시고 강남촌의 76을 75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창을 닫으시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폼을 열면 자동으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이 필요할 때는 창을 닫으시고 테이블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고서에서도 한운회가 15년 11월 10일일 경우에 개수가 30개인데 40개로 잘못 입력된 걸 확인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창을 닫으시고 테이블 1에서 한우내의 15년 11월 10일 자료값을 30개로 바꾸시고 창을 닫아주시면 자동으로 테이블이 저장이 됩니다. 이제 보고서를 새로 열면 바뀐 값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모든 작업을 끝내시고 다시 엑셀에 들어가서 오타가 없는지 검사해 주시고 액세스도 시간이 남으면 반드시 테이블 1을 열어서 하나씩 다시 오타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타가 발견되면 그 오타를 수정해서 창을 닫기만 하면 폰과 보고서는 자동으로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타만 찾아서 수정하시고 창을 닫으시면 됩니다.